여러들 요즘 성수기잖아요. 이쪽 부분이 이쪽 분야 자체가 그래서 막 상담도 며칠 아마 웬만한 데 가면은 바로바로 바로 상담 받기는 좀 어려우시고 요즘 거의 다 예약지죠. 예약하시고 기다리시고 상담 받고 거의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저도 개인 상담 신청을 제가 받기 위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받았던 상담 내용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가면 당연히 물어보는 거 있죠. 진로, 직업, 직업, 직장, 그 다음에, 뭐, 금전, 결혼,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결혼은 거의 제가 가는 곳마다 다 틀렸고요. <웃음> 좀 선생님들마다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안 맞았어요. 아, 뭐제 사주가 그렇게 특이한 사주는 아닌데, 그래서 직접 공부를 하게 됐던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음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숨어 있다. 근데 이제 한번 다녀온 남자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좀 상처를 많이 받을 거다. 근데 전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연애 운이나 뭐 배우자 운이 좀 떨어지긴 한 그런 사주인데 뭐안 맞았어요. 뭐몇년도에 만날 거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맞았고 어, 또누구가 오셨죠? 아예 예뻐세요. <웃음> 얼굴이 너무 달덩이 같이 나오네. 아유 죄송합니다. 내좀 뒤로 갈게요 머리를 묶을까 그냥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앞에 가까이 가기 사실 무서워요 얼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요즘 제 방송 보면 은 23년도 일간별 운세였나 그거 찍을 때 제가 안 하던 짓 해가지고 그것도 좀 어색하다고 다음부터 얼굴 넣지 말라고 아주 정직한 댓글이 올라와서 올해부터는 그냥 안 넣어야지 해서 소심하게 또그 댓글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감하게 얼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여기 좀 추워요 음. 이거 예전에 선물 받았던 목도리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괜찮네요 견딜만해요 아 이쁘십니다 <웃음> 죄송해요 이쁜 얼굴은 아닌데 이렇게 새해부터 이렇게 또 덕담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나님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자, 어, 새로운 분들은 안 오셨나 봐요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 에피소드 컨텐츠라서 우리 상담 때는 그렇잖아요. 개인 상담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도 못하고 굉장히 빡빡하게 상담받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잘 못하죠. 점 보러 갔다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사주 보러 가셨다가 전혀 엉뚱한 막 사연 얘기하시고 펑펑 우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 맞다. 2022년도 상담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참그 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2022년도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긴 했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세요. 음 그분은 현재 제가 다시 상담 신청 못하도록 막아둔 상태인데 어, 제 방송 아마 못 보실 거예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좀힘들으셔서 어떤 경우였냐면 음, 배우자를 이제 만나시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 자세하게는 얘기 못 드리고요 그냥 대충 좀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저한테 상담 받으셨을 때도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분과는 결혼은좀 흉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딱 1년 만인가 오셨어요 그게 2022년도였거든요 아 그런데 결혼을 강행을 하셨어요 그분은 뭐. 뭐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죠 근데 결혼식장에 들어가셨던 상황에서 저한테 급하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일반 문자가 아니라 카톡으로 주셨어요 근데 뭔가 일이 있으셨겠죠 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 드린 거그 말고도 이제 100% 오픈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요구를 하셨냐면 예전에 상담을 주고 받았던 내용들을 포토샵을 해서 다시 보내달래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좀뺄건 빼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이게 자기한테는 알리바이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보내달라. 지금 이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정정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끊었는데, 상담가로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면이 어느 성까지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참 목소리가 떨린다 이 얘기하면서 근데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상담 받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요 상담 2년을 짓다 보면은 뭐 2년 만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3년 만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두달 만에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마다 패턴이긴 한데 너무 무리한 요구는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업을 짓는다라고 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도 같이 하게 되는 것처럼 어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을 첨부해서 하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깊게 개입을 하는 것은 그 선을 지나치게 넘는다고 저는 판단을 생각이 들거든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니까 상담가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요즘 힘드시다 보면 은 매달리시기도 하고 어그 선을 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2022년도가 제가 지내왔던 해 중에서 유독 좀 그런 분들이 꽤 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상담 많이 줄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라이브 방송도 좀 최대한 많이 줄였고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담을 주고받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친해지니까 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더 해드리고 싶고 더 이야기 나눠드리고 싶고 더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근데 그게 선을 넘어가면 은 서로가 힘들어져요. 저도 조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선을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지 않으신가 어떤 상담가에게 가시든지 간에 두 달에 가시던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던 1년에 한 번씩 가시던 또 너무 습관적으로 상담에만 의존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 일단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음, 그분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이가 적은 분은 아니셨고 아마 지금 좀안 좋으실 거예요 안 좋으실 건데 일단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그걸 또 포토샵을 해서 또 보내드려요. 그건 아니죠. 그거 말고도 별별 일들이 많았는데, 22년도에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던 분도 계시고, 아주 순수하게 이제 저는 그분을 보려고 했는데, 어 약간 제가 유튜버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분한테 그 통로를 열어드렸던, 열어드릴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걸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어떻게 하면 방송을 하게 되는지, 이런, 제가 큰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지만 방송이라는 게 사실 좀파장력이 파급력이 크거든요. 조심스럽죠. 다가오는 사람들이 무서울 때도 있고 음. 그래서 상담을 일단 하게 되면요. 개인 생활은 많이 줄어요 확실히. 그리고 사람 사귀는 걸확실히좀 무서워하게 되고 웬만하면 새로운 관계는 맺지 않으려고 하죠. 얼굴이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상이 아무래도 공개가 되죠. 주소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뭐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 좀 불러달라고 이제 거절을 하죠 처음에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었죠? 거의 라이브 방송하게 되면 개인 무료 상담 위주로 컨텐츠가 가게 되고 개인 무료 상담이다 하면 은또 무료 상담만막방송마다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무료 상담을 제가 하고 싶은 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료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료 상담을 한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정성스럽게 올리고 나면은 좋아요 누른 거랑 싫어요 누른 거랑 딱 티가 나거든요. 나중에 관리자 화면에서 딱 보게 되면은 유독 그 개인 상담에서 컨텐츠로 만든 그 영상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싫어요나 이런 것들을 막 악포를 달고 악의성 댓글을 다는 분이 계세요. 비아냥거리고 아니면 심각한 내용인데 막 크크크 이러면서 다는 분도 계시고 어, 그걸 보면서 참 음, 계속 필터링을 하게 되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한테 그 덕담해 주셨던 분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이 참 감사한 분인데 해외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국가명은 안 밝힐게요. 왜냐하면 또 개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분께 참 감사한 게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또, 이제, 저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제 방송을 애정있게 보시다가 눈막 찌푸리게 되는 그런 댓글들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단몇분 만에 정리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어, 통화를 하다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힘이 됐어요. 그냥 위안이 아니라 그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이 조언해주신 대로 지금까지 별로 뭐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그런 댓글이나 그런 영상에 대한 반응이 올 때마다 별로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가끔씩은 이제 봐요. 가끔씩은 인터넷을 이제 커뮤니티마다 한 번씩 쓱 검색을 해보면서 저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게 돼요. 제가 인터넷 생활이 좀 길어요. 꽤 오래됐거든요. 어, 또 뭐가 올랐는데 잠깐 볼게요. 아, 진나님 여자분이셨어요? 어머, 어쩜 좋아. <웃음> 아,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저, 저 남자만 꽂혀가지고 당연히 남자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억을 꼭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아꼬꾸까가님 주니버스님의 스승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좀 놀랬어요 어... 어... 스승님? 음뭐 오해가 있으신가 보다 잠시만요 혹시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채팅방 계신 분들 중에서 사주를 보러 갔는데 아주 희한한 사주라고 들었다더라 아니면 뭐 명줄이 짧은 줄 알았는데 난 아직까지 멀쩡하다 아니면 점을 보러 갔었는데, 정말 신기한 점을 접했다. 아,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어디였더라? 타로를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타로샵에 갔었거든요? 근데 타로샵에 이제 손님이 없을 때 어디 가셨나봐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아, 꼭 보고 싶은가, 그래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를 전화를 드렸더니, 아, 손님 오실 줄 몰랐다고, 어, 손님 온다고 말이 없었는데, 이러면서 잠깐 밖에 나가 계시대요. 근데 이제 오셨어요. 제가 전화드리고, 아, 저꼭 보고 싶은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타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신을 모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무속적으로.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았는데, 좀 분위기나 이런 게 진짜 신당 차리는 그런 무속적이었어요. 근데 좀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그 뒤부터는 잘안 가게 돼요. 일단은. 좋은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도 많은데, 아, 여러분들 에피소드 좀 공유해주세요. 재밌는 거 없어요. 오늘 수다 떨려고 채팅방 열었는데 분위기 무겁게 막 깔아앉는 거 싫은데. 진남님은 에피소드 없으신가요? 저희 어, 채팅방에서 얘기할 만한 거. 어 지금 13분 들어와 계시네요. 인성 얘기하셨는데 꾹꾹깍가님 어, 인성 얘기하자면 가면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을걸요? 이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좋은 분들은 없죠.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성격 좋은 부분... 어. 아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도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 인성이 어떻다 저렇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하시려면 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실망하셨으면 그분한테 안 가시면 돼요. 그럼 돼요. 좋은 분 찾아가시면 됩니다. 괜히 예수, 이 사람은 저렇다 저사람 그렇다. 그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그냥 맛없는 식당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나한테 맞는 거. 어, 묘한 매력이 있다. 아, 여기는 뭔가 좀 힐링이 된다. 아니면 여기는 좀 내가 헷갈릴 때마다 나 대신 콕 집어서 판단을 좀 도와준다. 윤활류 역할을 해준다. 그런 감면 되는 거죠. 요즘은 쇼핑 시장처럼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중에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람보다 더 기막힌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요? 이미 또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죠. 앞으로 10년 안에 이루어질지 않을까 영화에도 나왔었잖아요 영화에도 보면은 홀로그램으로 AI가 나와가지고 음, 척척박사 만물박사 이렇게 막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요금은 얼마입니다 상담을 해주죠 아네 진남님 사주카페 갔었어요 아 사주카페는 저도 대학가 갔을 때한번 옛날에 연애할 때한번 갔었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사주카페 오히려 낫지 않아요 그래도 가시는 것 중에서는 좀 가볍고 음,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도 많고 그죠 그리고 선생님 얼굴 직접 이렇게 보고, 눈 맞추면서 상담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막 극단적인 표현은 잘안 하시더라고요. 사적 카페 가시면. 좋았어요. 저는 엔전 기억에. 뭐 날카롭게 잘 맞다기 보다는 딱 그만한 가격에 그만한 위로가 됐던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적고 계시는구나. <웃음> 기다릴게요. 응? 이게 무슨 글자죠? 떼울거다떼우라고 어, 술사분이 상담 괜찮았었어요. 강남이면 손님들 굉장히 많았겠다. 그죠? 되게 잘 맞추는 분도 계셨는데 예전 기억에 나이가 좀 어린 동생하고 같이 갔었는데 여자였는데 지금 결혼했거든요 그 친구가 연락은 안 하고 지내요 또한몇년 됐구나 그 친구가 결혼을 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어, 강남은 아니고 제가 그게 어디더라? 아, 그, 이번에 왜 그, 거기, 거기, 거기가, 여기가 6호선, 아, 이태원 쪽이었어요. 맞아요. 이태원 쪽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몇년 전이었는데, 거기가 그 호텔 뒤쪽인데, 그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분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제 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없었는지 그 여자분께서 굉장히 말씀을 아끼셔가지고 별로 안 봐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그때 제 인상은 그랬어요. 제 친구는 막그 어린 친구는 결혼부터 해서 막 주절주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얘기를 별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웃음> 좀 얘기 많이 해주시지. 안 좋았나 내 사주가 이러면서. 아 진나님은 때울 거다 때우라고 얘기 들으셨고 아직까지 때우고 있어요. 결혼 늦게 하라더니 아직 미혼입니다. 음, 아, 그게 결혼보다 중요한 게 많았나 보다, 그죠? 저도, 저도 그래요. 근데 결혼이 인생 목표는 아니니까. 우리 세대가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앞 세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 때 결혼을 하고,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늦게 결혼하는 수순으로 가더니, 이제는 아예 없죠. 결혼을 하는 게좀 드물죠. 그또 부럽지도 않아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10년 뒤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역전될라나? <웃음> 그렇죠 근데 미혼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음, 오히려 나중에 복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2, 30년 뒤가 이제 문제죠 다른 대안이 나오긴 할 거예요.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 있어서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못한 가족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가족의 정의가 뭔지 결혼의 정의가 뭔지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돼요. 아무에도이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이제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반절이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도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이, 생각이 자꾸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진남님. 저희 나이가 비슷한 거 아닐까요? 뭔가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왜, 근데 닉네임이 왜 진남이에요? 특이하시다. 흔한 닉네임은 아닌데. 우리가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좀 성명학 분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저 닉네임도 여러분들 잘 정하셔야 돼요.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닉네임들이 있는데 막 이응, 뭐 크크 아니면 아 이상한 욕설 비슷한 거막 섞어서 닉네임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안 좋은 짓이에요. 닉네임은 또 하나의 자신의 에너지거든요. 자신의 이름이에요. 아 이제 외롭지도 않아요. 그저 노인네들 건강하게. <웃음> 건강이 최고죠. 맞아요. 건강이 최고고. 우리 현명해집시다. 음. 나도 누군가에게 진상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저는. 내가 어디 갔을 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이러면서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쟤는 왜 저렇게 지저분해? 쟤는 왜 저렇게 안 꾸미고 다녀?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결점이 될수 있고 또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없었어요. 나는 쟤한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막 싫은 데 팍팍 내고 날고 보면 걔한테도 내가 싫어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시게 되면 그 사람한테만 최선을 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사연 있어요?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끼지 마세요 저랑 함께 수다 떨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웃음> 제가 자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방송시간 조금 늦었죠? 약간 원망 들었습니다 라이브 너무 안 한다고 섭섭하셨어요? 저도 외롭지 않습니다 <웃음> 어, 혼자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아요? 진남님도? 어, 더 들어오시네요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진나님 이야기하시는 동안 또 새로운 분들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sh김님 와 진나님 연하에게 고백 받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또 흔치 않은 고백을 어떠셨어요? 음, 느끼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방 주제에 적어놓을게요 감당이 안 됐다고요? 일단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고백을 한게 아니라 고백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음, 정말 흔치 않은 건데. 밥은 한번 같이 먹어보시죠. 밥 먹으면서 어떤지 또알수 있으니까. 별로였어요? 아니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막내요? <웃음> 나이차 많이 났나보다. <웃음> 막내. 아, 만나보시지. 아, 요거를 고정으로 달아놔야 되겠다. 음, 이러면 좀 낫겠네요. 나, 아, 늦둥이면 부모님 연세가 좀 되시겠네요. 음, 어떻게 되세요, 진남님? 피부가 안 좋아요? <웃음> 아, 주어가 없으니까 좀 헷갈린다. 약간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어, 이지킴님 네, 잠깐 읽어볼게요. 저는 20대 초반에 사족 카페에서 몇번본게 다인데, 신기하게도 살이 찌는 시기라던가, 얼추 맞춰주시더라고요. 오, 와. 아, 보통 재성운 때도 살이 좀 쪄요, 여자분들. 말씀드리자면. 재성 들어왔을 때살 찌거나 음, 살이 찌는 그런 대운이나 세운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좀잘 맞추죠. 그죠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좋은 것 같고 사조카페는. 만약 가신다면 저도 사조카페 추천. SH님 감사합니다. 아, 진나님 피부 좋아지는 부분은요. 잠푹 주무시면 돼요. 잘 드시고. 진짜 푹 주무시면 돼요. 저는 여드름도 잘안 나는 건성인데 제가 그 나이가 좀 많이 들고 나서 성인성 여드름 있잖아요. 성인들 나는 거, 뾰루지 같은 거 그런 거나더라고요나중 몰랐는데 제가 좀그좀안 좋거든요, 몸이. 어, 난소 쪽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부가 한 번씩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건성처럼 뒤집어질 때도 있고 아, 참 좋은 소식은 있어요, 여러분. 대운 바뀌면서 저 손톱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엄청난 발전이에요. 제가 40년 넘게 손톱 물어뜨었었는데 제가 카페에는 공유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거 입에 안갔다든 지가 두 달이 넘었어요. 심지어. 어, 엄청난 일이에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손톱이 잘하고 있어요. <웃음> 신기하죠? 이거를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진짜 전 담배를 안 펍니다. 개인적으로. 술 담배 안 해요. 술 담배 안 하는데 이거 진짜 더럽잖아요. 사실 손톱 물어 뜯는 거 불안해서 엄청 뜯거든요. 근데 요즘 안 뜯습니다. 두달 넘었습니다. 꾸준히 가게. 지금 대운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대운이 아주 안정적인 글자가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천간에 그래서 그 글자를 지금 믿고 가보려고 아, s h 김님은 식신상관? 식신상관 때 찐다고요? 그게 식신상관 때찔 수도 있고 재성운 때도 찔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음, 살 찌는 게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살이 너무 심하게 찌면 그건 병인데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상이라든가 오늘 말씀드리면 살이 좀 찌는 게 좋아요. 빼빼 마른 것보다. 그게 복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분 피부가 안 좋다고요? 아이고, 진나님 어쩜 좋아. 6살 연하면 그게 크게 막 그건 아닌데, 진나님. 아깝다. 음? 잠시만요, 뭐가 좀 왔네요. 음, 아니다.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음 남자들 피부가 화장품에 막 관심 많고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보통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스킨 오션도 안 바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피부 관리기가 좀 힘들죠 일단 깨끗하게 세안을 하셔야 돼요 세안하고 너무 지나치게 세안하는 것도 안 좋은데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가 스트레스 덜 받는 거 보통 씻는 것만 개선되면 자기한테 맞는 비누라던가 또 세안제만 잘 찾으셔도 피부는 많이 개선돼요 그리고 먹는 거 특히 아마 식습관하고 장 건강하고 거의 100% 연관이 있으실걸요 그게 피지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장이 안 좋으면 보통 피부가 안 좋아지죠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보면 피부가 좀 그래요 먹는 음식을 너무 막 매운 거 드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피부가 막망가져 나한테 맞는 음식 위주에서 그게 안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진났우 제가 감사드리죠 이런 컨텐츠도 공유를 해주셨는데 아, 6살 연하 부럽다 아, 여러분들 띠 중심으로 보실 때도 많으시죠?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배우자를 또 만나게 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팁이 큰게 하나 있는데 어, 일간 중심으로 일주 태어난 날짜 기둥만 보지 마시고 내띠 기준에서 내그 일에 대한 기둥이 어떤 어떤 그 기둥인지를 보시면 되고 또는 내 기둥 일주에서 또내 연지라든가 월지라든가 또는 cg 라든가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자식이지 라고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태어난 날짜에 태어난 날짜 기둥이 내 띠에서 어,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써드리자면 음, 대문자가 여기 나오나 채팅방에 제가 이렇게 좀 써볼게요 한자가 어 이게 지금 제 거를 잠깐 지금 써본 건데 뭐라고 심한 지금 뺐거든요 지지에서 저는 지금 띠가 보시면 신자진의 신인, 이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있는 띠예요. 그러면 신자진이면 가운데가 신자진의 자잖아요. 그러면 이 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축을 가지고 있어요. 축이 제 자리이기도 하고 제 배우자 자리거든요. 그러면 해자축의 축이기 때문에 망, 장, 반, 반한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한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띠 기준에서 봤을 때내 배우자 자리에 반한 살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내가 뭔가 부모님한테 많이 받아야 되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자식이 되는 거고 또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속삭이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든든하게 의지가 되는 그런 자식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 근데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어, 날짜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무슨 일주인데 어, 대운이 어떻고 세운이 어떻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많은 것들을 놓쳐요 요모저모 뜯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조를 보세요 비견, 겁제 뭐 이런 거 십신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고 구조를 보셔야 돼요 구조. 구조라는 것은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출생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여름에 태어났나? 내가 낮에 태어났나? 내가 밤에 태어났나? 새벽에 태어났나? 아니면 햇볕이 적을 때 태어났나? 어, 일조량이 많을 때 태어났나? 사주가 불바다인가? 물바다인가? 그러면 대운을 굳이 보지 않아도 나이대로 쭉 잘랐을 때 나한테 불리한 운동을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처럼 신자진 운동을 하는 띠가 있으면 월일시의 운동이 지금 무슨 운동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똑같이 신자질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뚱맞게딱 결혼 정년기랑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30대가 이노술 운동을 하고 있거나 해며 운동을 하고 있거나 그럼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집이 거주지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떠나는 상황이 될수 있고 환경 자체가 열악해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토일간인데 예를 들어서 척박한 환경이 경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고향을 멀리 떠나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주에 있는 글자들의 움직임과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편적으로 딱 진짜 잔디 깎듯이 뭐, 몇 년도는 어떻고, 대운이 왔을 때일간들은 이렇고 저렇고, 똑같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복잡하거든요, 이 변수들을 얘기하기가. 응? 누구시죠? 카이로스24? 처음 뵙는데, 안녕하세요, 카이로스24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진나님. 아하,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귀걸이라고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보실 수 밖에 없는 게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방법이 있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방법이 있고 기 일본에서 유행하는 방법이 있고 많아요. 공부할 게 정말 무진장 많아요. 몇 년을 공부해도 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만 계속 재미들이시면은 음, 진짜 간단한 것만 못 뭐, 간단한 것만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거의 8시간 9시간 이상 공부하는 시간만 봤을 때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제가 특별한 일 없을 때 거의 거의 주간운세 시간 어긴 적 없었죠 뭐 간혹 힘들어가지고 주간운세 쉬겠습니다 하는 때는 있어요 1년 중에서 네이 채널 제가 개설한 게 2019년도 봄이었는데 오늘의 운세로 시작했다가 주간운세로 바꾸고 월별운세 올리고 그 다음에 신년운세 올리고 일찍일찍 일찍 올렸잖아요 개인생활 다 하고 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다 만나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취미생활 할거다 하고 그러면 이 채널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것은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볼때내 운을 보러 가기 전에 내가 이걸 사업을 해도 될지 성공을 할 건가 이거 사실 누구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신년운세 보시는 방법은 사주를 몰라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력으로 매해 12월 2 0 며칠 되면 저희 동지 팥죽 먹는 날 있죠 그 동지 팥죽 먹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을 관찰을 해보세요 주변인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꺼내내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안의 가구들을 싹다 바꾸게 된다거나 또는 크게 이사를 했어요 아니면 학교를 들어갔다거나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 기준으로 해서 자축, 인이 들어올 때. 자월, 축월, 인월이란 말이에요. 해월이 양력으로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고,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가 바로 자월이에요. 그, 자축이 의미이기 때문에, 자월일 때가 하늘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축월일 때, 양력 1월 초부터 지금 들어와 있죠? 2월 초까지가 축월이에요. 이때가 이제 땅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만 남았어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천지인 방향이기 때문에, 인.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양력 2월 초 입춘 시기부터 개구리가 개굴개굴 온다는 경칩이 들어오는 3월 5일이나 6일경에 이제 까지 이 인월이 이제 진행이 돼서 사람에게 새해가 들어와서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껴맞추게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덜 껴맞추게 하기 위해서 사주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같은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서 맞아야 되는 사주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음간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양간보다. 자, 양간과 음간은 어떤 거냐면요. 음, 쉽게 말씀드릴게요. 양간은요.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음간은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몸속에도 심장이라든가 장기들은 숨어져 있죠. 이게 바로 음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지가 드러난 게 있고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숨어 있어야 되는 것들은 음간이고 음간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간은 가불병정 무기격신 임계 중에서 을, 도, 정화, 그러니까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 이거를 음간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양간이에요.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게 양간이에요. 음간들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간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될 거야 이때쯤 결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들이 음간에게는 안 맞는 이유가 선택의 여지가 훨씬 많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간인데 뭐 정화일간인데 자기 능력 개발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나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있대 나 20대 때 그러니까 취직 안 해도 아빠 회사 들어가서 이럴 거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아빠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취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거나 계속 인생이 뺑글뺑글 돌아요 그래서 막 사주 명리가 한테 가서 어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안 됐어요 이렇게 막 뭐라 뭐라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자기 탓이에요 음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운이 준비가 되고 밥상이 차려지수도 절대 얻어먹을 수 없어요 정화보다 기토는 더해요 제가 기토 일간이에요 기토는 무지무지하게 노력 많이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평균산에 가기도 힘들어요. 접근조차 안 돼요. 그게 음간이에요. 개수도 참 영민하긴 한데 차라리 임개수가 저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우리 별자리 볼 때도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가 가장 뒤에 이제 해석본으로 나오잖아요. 양자리나 그 다른 별자리처럼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석본 할 때도 가장 뒤에 나오거든요.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간들이 왜 그렇게 사주가 안 맞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음간은 겉으로 표현을 잘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실수할까 봐 말을 삼킬 때도 많고 또는 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야기해야지라고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양간들은 일단은 표현을 하죠. 겨울에 태어난 양간들은또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예외. 내가 또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춥고 축축한 곳에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지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인가, 또는 바닷가나 강가에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저는 바닷 쪽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생활은 이제 내륙 쪽에 가서 많이 했죠. 근데 기질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산이나, 저기 어디 뭐 통영이나, 아니면 남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해안가에 살다가 내가 취직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경험을 하게 되면은 기질이 달라요 일단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해안가도 해안가도 좀 종류가 있어요 완전 진짜 바다를 평생 보면서 사는 해안가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자연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내륙 쪽이 좀 평화로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음식도 좀 풍족하고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좀 많고 이런 것들은 표현하는 것들이 좀 이제 숨겨져 있죠 많이. 근데 해안가라든가 자연과 좀더 가까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런 풍파를 많이 만나게 되는 쪽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그때 왜곡되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지르는 표현들이 발달이 돼 있어. 우리 남미라든가 외국의 문화를 또 접근을 해보시면은 더운 나라는 축제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외향적이에요. 근데 추운 나라는 어때요? 추운 나라는 좀 냉정하죠. 근데 돌려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추운 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사색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내에 있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단체적으로 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게 이제 사주를 보시게 되면 북반구 사람들 남반구 사람들이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도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그 과학명리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도 설명이 잘돼 있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책도 접해보시고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여러 가지 매체에 있는 드라마도 보시면서 사주 명리를 어렵지 않게 사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거나 스승님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주를 잘 하시는 분들 또 사주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직관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물은 뭐 흘러간다 이렇게 어떤 문장을 던져줬을 때 생각을 확장하고 사유하는 능력,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냥 국영수 공부하듯이 해버리시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 자체는 1년 안에 끝내실 수 있겠지만 빠르게 하셨을 경우에 사유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퍼다 담아주는 것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비견이 어떻고, 식신이 어떻고, 뭐 정제 때뭐 어떻고, 식상이 어떻고 그냥 그 단계에서 발전이 안 돼요 사유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계속 사색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가 입장이 되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평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비방은 사주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그 발을 첫 발을 담그셨다면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주명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 자체도 무겁게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 사람 대 사람을 이해를 하시는 학문이기도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원망이나 분노는 마땅히 본인 안에서 정화를 하시고 사람에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꾸로 본인이 오염당해요. 뭐 정화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 안에서 정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상담가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우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카이로스 이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경님, 아, 수경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못받구나 죄송합니다. 사주 관련 물어봐도 되네. 아, 뭐, 따로 질문은 뭐, 심각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아는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만 답을 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 카페가 있어요. 카페 활동하시면서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카페를 만들어뒀는데, 사람들이 가입만, 가입 승인만 받으시고 질문을 별로 안 올려요. 유가 인을 보면, 미운 자식인가요? 그건 어디서 뭘 들으셨길래? 유는 당류자고 저도 가지고 있고요. 호랑이 이는 그 병화를 품고 있고 그 유금 같은 경우는 신금을 가지고 있죠. 이두 개가 지나가는 운에서 만나게 되면 금기운을 불러들이고 살기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미운 자식이라는 거는 또 뭐 어디서 무슨 해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질문은 아니에요 어, 질문은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뭐를 향해서 미운 자식이라는 건지 목국금을 생각을 하신다면 자식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인 거예요 목국금을 하려면 다른 요소가 또 필요하겠죠 음, 수경님은 일단은 반쪽짜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카이로스24님 새학기 새 친구도 선생님들도 인연일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럼요 특히 동지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0일 며칠부터 해서 약 3개월 동안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면 신년노세는 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s h 김님, i 이고 감사합니다. 320엔 후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히 더 많이 받으세요. 별로 받으세요. 꽃배기로 받으세요.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라이브 방송 뭐 따로 개인적인 얘기들은 별로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 한거 빼고는 그냥 전체 공개로 놔둬도 될까요? 민감한 내용 그렇게 없었겠죠. 음, 여러분들 괜찮으시면은 전체 공개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라이브 방송 끝나면 지금 녹화 눌러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제가 따로 필요 없는 부분만 자르고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또 공유할 만한 에피소드 있으세요? 아 그런 경우 하나 있었다. 제 주변에 제 주변에 있었는데 아 외국 외국에 계신 분이세요? 이분도 해외에 계신 분이신데 연세가 꽤 되셨어요. 꽤 되셨는데 어총열군대를 가셔가지고 이제 좀 종류별로. 이렇게 막 보셨나 봐요 저 점도 보시고 사주도 보시고 저기 가서 뭐 자미두수 같은 것도 보시고 육회도 보시고 다막 보셨는데 분명히 이혼한다고 그랬대요 아, 무조건 이혼한다 근데 그게 반이 넘었어요 열군데를 다니셨는데 근데 이혼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못할 만한 사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반이나 넘게 분명히 이혼할 거다 2022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무조건 이혼할 거다 라고 했는데 이혼을 못하셨습니다 아마 못할 것 같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 계시고요 음, 결국엔 선택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열 군데를 보러 가는데 그 반절 넘는 분들이 무조건 할 거다.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신 게 틀린 답도 아니고요. 그분은 평생 동안 진짜 헤어질 걸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신데 같이 사는 것보다 너무 못한 지금 상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아 제목 보고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왜요? 카이로스님 왜요? 아 저도... 저도 흔하진 않지만 있어요. 어, 저도 좀안 맞는 분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함부 해드리기도 하고,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공유해주세요. 심각한 거면은 좀 그렇고, 그냥 강요는 안 드리는데, 공유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음, 종합은 가, 자주 보신다고요? 음, 음, 고생 많이 하신 사주고, 좀 다르게 해석을 많이... 아 그래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상담 받게 되면 저는 그걸 좀 받아요 질문지를 받던지 해서 받아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건강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진로라든가 맞아요 매매운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음, 그렇죠 제 것도 해석을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변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아, 네, 카이로스님. 그래서 질문을 막 드렸는데, 종합은 보실 때, 이래저래 몇 가지 대답을 하세요. 짜증을 내시더라고? 왜, 왜요? 어, 상담 시간이 많이 늦었었나요?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냈어요? 혹시? 왜 그랬을까? 전화점사면은 얼굴 보고 하신 건 아니고, 그죠? 음, 블로그 하시는 분이세요? 음. 음. 그게 러뭐 때문에 그분이 그랬대요? 음 밖에 나가서 열심히 걸어야 한다고. 아 병화정화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음, 음 이해했어요. 음? 볼 것도 없다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요청을 해줘, 해달라고 해보셨어요? 뭐 겨울에 태어난 병정하다 아니면 여름에 태어난 병정하다 불이 너무 많다.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찌쩍거렸어 죄송해요. 음카이로스님 <웃음> 음, 혹시 상담 시간이 많이 늦었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었고 상담이 많이 밀렸었나 그 분이? 음아 특징이 없는 사주고 뻔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낮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겠다 그죠? 그렇게 밀리는 타임도 아니고 낮시간이었는데 카이루스님한테 뻔하다 막게막 엉망으로 사주를 지금 태도를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손님하고 좀안 좋았던지 뭔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자고요 카이로스님 얼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도 말하고 나서 입을 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낮에 왜 그랬지? 라고 아니면 별 생각이 없던지 에이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유튜브를 한다거나 또는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거나 이렇게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다잘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더잘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겸손한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심지어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데도 학식이 굉장히 깊은 분이신데 간판도 안 거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꽤 많아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카이로스님. 음, 왜냐면 저도 가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막 짜증이 막 섞여가지고 말투에 조심한다고는 하는데 상담이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건이 겹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말을 막 자른다거나 그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손님이시니까. 근데 좀, 좀, 그거는 예의가 아니신 것 같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상담가 분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긴 하네요. 저기서 이제 더뭐 다른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날 좀안 좋으셨다. 그죠? 불쑥 짜증을 막 냈고.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니까 이, 내, 이 말이 맞아.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거는 예의가 어긋난 게 맞아요. 음, 건강이 안 좋은 게 뻔한데 자꾸 이것저것 하겠다 해서 버럭 화가 난아 아, 근데 카이로스님은 잘못이 없는 게 사실 그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뭐 요가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필라테스 같은 거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면 어때요? 저거 하면 어때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럼그상담가 입장에서는 질문이 길어져서 짜증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길어지는데 더 얘기하시겠어요?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렇다고 양해를 구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네요.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이게 블로그가 오픈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유튜브만큼 찾아오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어쨌든 나름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아 저도 저도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갔더니 사주를 너무 이상하게 보시더라는 걸 들은 게 있는데. 근데 입장 바꾸면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식으로만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과 호흡을 맞춰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궁합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맞아야 되니까. 저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떤 손님이 찾아오실 때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상담이잖아요. 근데 어 그건 됐고 어 그렇고 이러면서 막 반말로 툭툭 말을 막 끊는 분이 계세요. 음, 막 저도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말이 같이 높아지거든요. 목소리가 막핏대가 올라가.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귀가 조금 잘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이어폰을 많이 쓰시거나 해가지고 잘안 들리시니까 자꾸 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도 막 짜증이 날때 있어요. 근데 손님한테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 그래. 그것도 화난 대낮에 늦은 시간도 아니고 한건 막. 좀 건강 안 좋은 것도 내가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답을 얻어보겠다고 라막 기대를 한껏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은 사실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상처를 주게 돼도 일반 사람이 주는 말의 상처하고는 좀 급이 달라요. 이렇게 꼭 박히거든요. 박혀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쭈님 안녕하세요. 일 끝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카이로스님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소중한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소중한 개인컨텐츠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평판이 이미 안 좋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도 건너건너서 자기 평판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손님이 떨어지게 되면 알게 되겠죠. 블로그 내리든지 다른 일 찾아봐야 되겠죠. 이 일이 신기한 게 왜곡된 평판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정화가 되고요. 어, 그리고 손님들이 알아요. 손님들이 알기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잘 맞추는 게몇 개가 있어요. 물론 쪽집게로 나가면 안 좋은데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떤 이건 좀안 좋은 건데 제가 왜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겁이 많은 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범죄 있죠. 내 가족의 신상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좀 날카롭게 여러 번 맞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당하신 분이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자기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걸 여러 번 맞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수명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 가시든지. 그게 설령 정확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예요.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그냥 뭐, 언제, 언제 조심하시라.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콕박혀야 맞아요. 콕 박히고. 또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한 10년 정도 길게 보는 거 있죠. 그, 특히 직업이나 사업원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100% 다 맞진 않아요. 100% 다 맞진 않는데 저는 음간 위주로 좀 많이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고 어, 양간분들은 피드백 주신 게꽤 계시지만 음간분들은 피드백을 좀잘안 주시는 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건 아마 전체 피드백의 반도 안될 거예요 근데 음간분들이 꽤 많이 피드백을 주세요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잘 맞아요 어쩔 때는 한 두세 달 빠를 때도 있고요 제가 예측한 것보다 음, 어쨌든 직업 그다음에 금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범죄 특정 이벤트 이거를 좀잘 맞추는 편이에요. 제가 하는 것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님 저도 누군가에게 안 좋은 상담가 할수 있어요. 제가 한번 아까 몇 가지 사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분들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환불을 해드리는데 기분 나빠서 환불도 안 받겠다 하시면서 그냥 한시간의 절반도 안 돼서 상담 자체를 종료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기도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담받는 사람의 예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완전 맞춤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상담 진행이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서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환불도 안 받고 안 받고 그냥 가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이제 말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반말을 막 툭툭 하신다거나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가 인연이에요 맞는 분 찾아가시면 돼요 <웃음> 주님 왜요? 말씀하세요 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시간이 아이고 카이로스님 얼마 전에 상담 받으셨는데 또 받으시려고요. 저 말고 그분한테 이미 상처받으셨는데 아, 생각 깊게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상담은 자주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미 본인이 답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 보시는 건 절대 추천 안 드려요. 이게 상담 자체에 의존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한번 의존하시게 되면 너무 쉽거든요. 친구 같고 내 얘기 다 들어줄 것 같고 근데 상담가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스타일이 다 있어요. 저는 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캐내는 스타일인데 어떤 분들은 굵직한 거몇 개만 이야기하고 그냥 뚝 끊어버려요 1시간 안 되고 1시간 상담 시간이라 그런다면 뭐 40분 채우고 끊는다거나 그런 스타일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1시간 넘어가죠 음, 5년 지났어요? 그러면 괜찮겠다 괜찮으실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세요 왜냐하면 상담비 자체가 요즘 어디 가도 거의 좀 비싸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자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도 많이 소요되고 아, 주님 거 읽어볼게요 이게 아마 마지막 컨텐츠 될것 같아요. 20살, 21살 넘어갈 때쯤 군대 때문에 제 사조에 대해 풀려고 간 적이 있어요. 아, 아, 쭈님이, 아 쭈님 나이를 알아서 죄송한데. 아,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지금. 음, 알겠어요. 아, 귀여워서 쭈님. <웃음> 저는 저런 이야기식이 아니라, 그냥, 어, 그래서, 어,래요. 이런 식이라. 아, 그분 말투가 그랬다고요? 아, 교훈기예요대운교책이 저는 작년부터 대운이 바뀌었는데, 작년 하반기? 하반기가 돼서야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동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충분히 양력으로 한 3월 20일, 21일, 요 때쯤이 충분인데, 확실히 동지에서 충분 사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운이나 대운 교체기를 실감하게 되는 시기 자체가. 카이로스님은 상담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꼭 저만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좀 괜찮은 선생님들도 제가 몇번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 아, 근데 제가 상담을 받은 건 아니라서 그분들한테 좀 조심스럽다. 잘 보세요. 그 말투나 그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내가 기분이 어떤지 잘 봐줄 건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삘 있죠. 삘. 첫 느낌.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내걸잘 봐줄 것인가 정성을 다해서 봐줄 것인가 대강대강 대강 그냥 생활형 상담으로 끝날 사람인가 그거 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막그 약간 종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종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앞으로의 추세 자체가 미신이나 어떤 특정 종교랑 결합해서 보시는 분들 어떤 설명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보다는 이러이러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가급적 눈높이 맞춰서 설명을 해줄수 있는 분들 지금 당장은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반복해서 녹음을 챙겨서 받아가신다거나 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때 내가 아 얘가 뭔 소리인지 알것 같다라고 그 힌트를 줄만한 상담가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공부시키는 상담가. 아네 주님 좀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공유해주셔서. 21살 때 사주를 보시더니 이 이름으로 군대를 가면 죽는다라고 해서 개명을 하고 제 사주를 보시더니 이마를 덮고 다녀서 재물 보기에 안 좋다. 이마를 까고 다니고 이 사주는 이마를 드러내고 얼굴을 드러낼수록 돈이 모인다. 이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거 뭐예요? 관상상담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웃음> 아 웃긴다. 군대를 가면 죽어요? 이만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주 몰라도 알것 같은데. <웃음> 잠깐만요. 제가 음, 주님 사주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웃어서 죄송해요. 빵 터졌네. 어디 계시더라? 잠깐 만 찾아볼게요. 전혀 그럴 사주는 아닌데 제 기억이에요. 아나 주님을 뭘로 내가 저장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닉네임 그대로 해드렸었나? 아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아 메모 찾았어요. 음, 아니에요. 어, 그거 아니에요. 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명을 어릴 때 하는 거랑 나이 들어서 하는 거랑도 좀 차이가 있죠. 사주를 보더니 저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우스갯소리처럼 툭 던져봤어요. 봐 응. 네, 잘 봤습니다. 일단 주님은 좀 뜨거워요, 사주가. 뜨거운 거 맞고 어, 활활활 불타오는 사주도 맞아요. 근데 딱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주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음... 그죠 지금 시간적으로는 오래된 얘기인데 아니에요. 돌아가실 만한 사주는 아니에요. 어 그거는 제가 확신해요. 이제 이제 굵직굵직한 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 회원 공개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기미가 있었으면 요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름에 태어난 사주예요. 여름에 태어났고 출생시도 한낮에 태어나서 열기가 아주 뜨겁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때 돌아가신다? 음, 뭐 아플 수는 있어요. 아플 수는 있는데 수명의 맥이 끊길 만큼 사주의 뿌리가 흔들린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수명과 관련된 거는 언제냐면은 저기 저기 나중에 환갑 직전에 가셔서 그런 운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고비 같은 게. 근데 군대 가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사주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 정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원 공개로 제가 올렸겠죠. 주님은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저도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음, 그렇죠. 개명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개명을 안 했어요. 제 이름이 좋은 이름은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듯이 저는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계속 환경을 바꿔나가서 그 환경의 혜택을 보는 사주예요. 주님 같은 경우는 음, 자기 능력 개발이 중요하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본인의 인생이 좀 보일 거예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따라가시는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획표 자체가 그리고 현재 이게 언제부터더라 어 지금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한 6년 전부터 지금 남은 거는 한 4, 5년 됐거든요 6년 정도 지금 지나온 눈하고 쭉 보시게 되면 은 지금까지 지나온 6년 같은 경우는 좀 환경이 거칠어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몸으로 좀 몸빵하시는 일들이 좀 많아요 네, 앞으로 좀 바뀌어 갈 거예요 그게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만 몸을 쓰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뒤에는 몸을 안 쓰셔도 되는 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 됩니다 SH님 사주에 뜨거운 요소가 많아도 월지가 가을이나 겨울이면 뜨거운 사주가 되지 않나요? 음그 월지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제 사주가 진짜 전체적으로 확 뜨거워지면은 잘못하면 은 여기 지금 대화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너무 뜨겁기만 하다면 뜨거운 요소가 많아도 뭐 출생시라던가 아니면 균형을 잡아주는 글자가 있다거나 뜨거운 걸 빼주는, 그러니까 사주용으로 설기라고 하죠. 밸런스를 맞춰주면 수명도 훨씬 길어져요. 오행이 균형을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뜨겁기만 뜨거운 사주는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은한 60에서 80% 정도가 깨져 있어요.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사주를 우리가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여름에 태어났어요. 저도 건조해요. 그 토가 많아가지고 건조한 분들은 피부에 문제가 하나씩은 꼭 있어요. 아토피 같은 거 아니면 뭔가 이제 손톱이 잘 부러진다거나 음또 뭐가 있죠? 습진 같은 거. 예, 네, 그런 것도 막 달고 있고 건조해가지고 막 계속 긁게 된다거나 아니면 탈모가 이렇게 막 있다거나 균형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뜨거운 걸 피해갈 수가 있죠. 그게 그 얘기예요.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글자가 있는지 그래서 청간 공부를 좀 잘하셔야 되고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공부만 잘하셔도 지지 속에 있는 청간을 또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이 글자가 나한테 운에서 어떤 글자랑 만나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친지 그것만 잘 알아도 어, 본인 사조 공부는 절반을 다 하신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을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배우자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우리... 예전에 제 방송, 지금은 그걸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신약, 신강막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신약한 사주일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 식상을 자식으로 보지 않고 인성을 자식으로 볼 때도 있어요. 또 배우자 궁에서 튀어나온 글자들을 보는 그 사주 구조를 봤을 때 배우자의 자리가 어떤 중이에요 일지, 일지, 태어난 날짜 위에 말고 아래에 있는 글자, 그게 배우자 궁이에요. 그걸 먼저 보고 그 상태를 보고 나서 나한테 배우자 역할을 해주는 글자가 배우자 그궁 안에 있는 지장간에서 어떻게 튀어나와 있는지 그리고 튀어나온 글자들이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아네 주님. 어... 네 읽어볼게요. 아마 제가 배우를 하고 싶다고 한말 때문에 해주신 것 같아요. 오래오래 살 느낌이에요. 배우를 하고 싶다고요? 음... 제대로 배우를 하신다면 추생시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다른 사람을 흉내를 내는 게 바로 이제 배우죠. 내 몸을 분장을 하거나 옷을 다르게 입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흉내를 내면서 몰입을 하게 되는 근데 주님은 그 배우를 하기에는 조금 떨어져요. 아, 비슷한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출생시라던가 만만한게 지금 출생시예요. 근데 출생시가 너무 뜨거운 한낮에 태어나버려가지고 표현은 하실 수가 있는데 관객층에서 볼 때는 연기력이 떨어져 볼수 있어요 만약 배우에 도전을 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정말 배우가 될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본인에게 맞는 길이 있어요 아 걸어가고 계셨구나 알겠습니다 퇴근 잘하시고요. 여러분들 늦은 밤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은 오늘 소중한 부분이니까 제가 전체 공개로 꼭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컨텐츠 있으면 의견 꼭 부탁드리고요. 제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승인 통해서 회원 받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방송 공지 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